단발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못 봅니다. 네. 있어요. 아, 오랜만에 낫죠. 네. 누가 갔다고요. 하고 뭐, 뭐가안 맞아서. 추전이 <웃음> 한 2주 만에 본거 같아요. 뭐 다음 주 다시 붙인 머리 해요. 왜 다시 해요? 긴 어, 머리 다시 하고 싶어서. 근데 긴 머리가 다 왔어. 이제. 이제 돌아가야 돼. 그, 그 뺏어갖고 가져가 다시 붙여달라고요 아 이번에 팁으로 붙여요 팁이 뭐야? 이있는거 노팁만 네, 네, 네. 아저 교정하고 있어서 지금 좀 입이 좀들어갔을거예요좀 빡세게 하고 자 아, 여러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잘 먹겠습니다 너네 이거 폭발이네요 오늘 저희 먹방에 좀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말 앞세. 너 나가야. 죄송해요 <웃음> <스승의> 언니. 죄송합니 방금, <웃음> 방금 또 쪽발이 말했잖아. 죄송해 한번주세요 <웃음> 안돼. 봐주면 안돼. 안돼요. 어. 응. 네부터. 너 나가리. 아니, <웃음> 나가리래. 예, 너 나가리 아니야래 <웃음> <나. 웃음> 나가. 너. 다른 사람 불러야겠어요. 누구 부를까요? <웃음> 한분 와주세요. 진짜 한번 봐줄 까요 해수 <웃음> 언니. <웃음> <웃음> 그래 알겠습니다. <웃음> 한번더 오르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조심해 우리말고 마말만 써야 돼요 아름다 네. 그래요. 어, 달리는 하이님 안녕하시, 하니님 안녕하십니까 반발 아, 희귀하고 좋은데 어. 진짜요? 근데 제가 단발이 다들 안올린데 등치가 커버려요 아, 그래서 머리도 붙여은 코치래요? 긴머리 네. 음, 네. 보 음. 사람들이 왜 단발 생냐고 어, 막장이 없네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유자씨 아, 여기 아니, 있어요? 아니 그게 없었어요 아니 뭐. 안에 있겠죠? 여기 아야 성악에서 네. 안 시켜먹은 거 같냐? 네 언니 따로 주더라고요 거기에 따로 뒀잖아요 <웃음> 우리 이자가 요즘에 아, 여분잘잘먹록하하습습다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몽키야잘 먹을게. 몽키 오빠겠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릴러> <릴러>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정령요파정요맛정요파요아파요 잠깐만 물좀있어요좀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요맛 샌네 네. 휴가 때뭐 했어? 저 그냥 창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뭐한거없요 음. 센통 음. 백화점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항원에 나어요 음. 그때 선물 사준다고 이거. 잠깐 갔었어요 생일이라서 음. 선물 사준다고 뭐 사줬어? 입생로랑 쿠션 두개 사줬어. 생로랑 좀 샀답니다. 근데 생일 생기 시작하면 다챙겨되잖아요안 챙겨 왔다 해요. 4월 13일에 생일이죠. 12일이었죠. 어. 42일이요? 응. 나 4월 20일, 너는 4월 23일. 응. 진짜? 발루 많다 할 응. 응. 야, 앞 불, 앞뒤, 불씨 좋아이 어쩌면 좋다. 아니야. 그래. 어, 근데? 어, 여거여거여거 어, 아니, 그냥 먹고 싶어. 나다 좋아. 언니1 16주년, 6전 16주년이에요. 맞네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아기사야 나랑 단지가 10, 16주년 같았어요 <웃음> 4월 1일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요. 반려사랑 있는게 좋은거 같아요 음. 아기사 전해줘야 되겠어요 아 4월 생일이 많아요 오늘 16주년 축하한다고 전해줘야 되겠어요 우와. 어머 유자님 저랑 생일 같아요 음? 반가워요 빅쁨님 하은이한테 미리 잘 얘기해야 돼요 조절하려면. 야! 우리 오늘 16주년인 거 알아? 오늘 4월 1일이잖아. 어머 어머 웬일이야. 그래 16년 고생했다. 아, 뭐 안주냐 근데? 아니 뭐, 완전, 안니가 뭐, 뭐, 항상 해마다 뭐, 주천이 안주니까 그러네. 어머. 그래, 그래 와, 하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래. 네. 생일이 금요일이에요? 저요? 저 수요일이야. 음. 그럼 하수 먹시면 되잖아요. 저금데 근데... 화요일 12시 지나면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때 음. 일을 하고 퇴근하고 바로 이게 포항 가려 했어요. 그래서 음. 그럼 뭐 하라고 그렇게 해요? 저녁까지 하면서? 안 된다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하수목 가면은 딱 수요일 날 생일 지나고, 목요일 엄마랑 같이 다온줄 알아. 퇴근하자마자 바로 쭉 가고 싶었어요. 생일날 당일에. 아, 침렇습니까화 음, 나가면 되죠. 네, 음. 그냥 사랑는 대로 할게요. 오늘. 어머! 로아 씩튀나왔어요 항상 나와요. 의미도 없어. 지금은 그러겠죠. 이제 로아 씩었으니까 내가 면접볼 때아저 어, 로아예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음. <웃음> 어머 이제 운이 좋네. 첫눈이죠 첫눈. 오 첫눈. 어, 리카님 저 휴가 때살 쪘어요. 그런 말하셔가지고 살쪘어 네. 열심히 빼고 있어. 뭐 먹었는데 살쪄? 경다솔림 슈퍼. 100만 원 감사합니다. 검이 절체 기원합니다. 16주년 축하합니다. 출... 음, 감사합니다. 다솔아 님. 다솔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최고. 창원에 매였었어? 네. 음. 부산 이틀 있었어요. 초반에. 본가에? 본가는 아니고 한번 갔다 가 삐삐냈어왜 삐삐먹었어요? 아빠가 아빠 왜? 보고싶지 <웃음> 어머머니 어머. 메모를 봤어? 봤어요 처음봐요 음... 첫 됐던 줄몰랐다 개인 줄 알았다가 응. 가슴 다고 보니까 그리고... 엄마는 몰래? 별로 안 보고싶다요? 시간이 필요한거 같아 기다리고있어요 아, 정말 실감이 답이 믿어 좀 해줘야 할니 그만 먹고 <웃음> 고마워 <웃음> 너내 얘기 들어줬어 요 이거 앞전에 유자랑은 많이 얘기했죠. 성민도 같이 했으니까. 근데 <웃음> 진짜 시간이 답이에요. 근데 사실 유자랑 안 맞죠. 저요? 아니요. 어... 유, 유자랑 잘 맞는 성격이 아닌데 너네 들이 그죠? 왜요 언니? 어 왠지는. 네. 너는 해수랑 잘 맞을 거예요. 저요? 네. 음. 넌 행수랑 잘 맞을까? 저희 성격이 어때요? 넌왜안 맞아요? 저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야. 밖에나가면 별로 돌아다니기 싫어요. 얘도 얘도 조용한데. MBTI 전 반대일걸요 나랑 얘랑 저랑. 저 해볼까요? 저는 ISFJ. 와 하나 빼고 다 달렸죠？ENFP 음, 음, 아무것도 죠 ENFP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네 성형할 때 그냥 네.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괜찮았어요. 정말. 맞아요. 서로 챙겨줬어요. 진짜 서로 막 힘들다, 막 아프다, 음, 시간을 빨리 가라면서. 진 서로 챙겨줬어요. 맞아. 서로 같이 막군대 꽁꽁 싸매고 오피스방도 갔어요. 응, 응, 응. 유자는 남의 말잘 들어줘? 또잘 들었어요. 음. 상담 많이 해줬었어요. 저 학창시절. 음. <웃음> 그러면 상담도 해줘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 그. 그... 근데, 저로 비교하자면, 저는 15살 때커뮤니웃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게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동성을 좋아하는, 그냥 사춘기에 걸쳐지는 그런 일이니까, 괜찮다, 하셨어요. 그러고, 열 16살 초반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는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 무너진 것마냥. 어. 그러시다가 한몇 년을 소목하게 지내고 저 머리를 또기 때마다 막 뭐라 하시고 머리는 왜 자꾸 기르냐, 뭐 화장은 왜 하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어. 성인이 되고 네 인생이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네 인생이고 아끼, 네가 찾아가는 거니까 엄마는 너를 응원한다. 어, 네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든 넌내 자식이니까. 엄마 존중해 준다 이제는 음. 시간이 약이에요 진짜 인정연수식까지 6, 7년 걸렸어요. 김포승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포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승님. 아 윤유님. 음 포승님. 포승님. 김포승님 감사해요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음, 시간이 약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근데 내 쓰다 보니까 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같아요. 너네 언니들은 뭐래요? 그냥 뭐 괜찮다 해요. 근데 뭐 뭐닐인데뭐 음. 예뻐졌네. 아 언니들은? 그데 네. 습관이 있어요. 가족한테는 습관적으로 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언니들은 괜찮대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말하긴 좀 그런 말이긴 한데 부모이기는 자식 없단 말 있잖아요 사실 근데 맞지, 저는 뭐 시간이 좀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웬만해? 부모이기는 자식 없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아 맞아 유식 간척 해보겠다고 그냥 먹어요 <웃음> <요소> 무슨 상담이에요 제가 그렇죠 <웃음> 미약감이나 잘하고 먹어요 맞아요 선님 끝내는 봐와 주요 김토수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김토수님 감사합니다 조현이가 아빠한테 방송 보여줬대요 저 나오는. 거. 음. 일본 봤다 했나? 음. 바로 대요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나서같너 음. 약간 그거 같아요 음. 까마귀 날짜가 사과 떨어졌네 그런 느낌으로 말하네요 12시에 까마귀 날자 사과 떨어진다? 무슨 치킨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날자 사과 떨어진다? 언니 알아? 무슨, 맛, 무슨 맛이지? 원래는 까마귀 날자 어. 배 떨어진다 잖아요 나 아. <웃음> 이해했어요 배를 사과로 바꾼 거죠. 아, 어. <웃음> 가 <우리가> 그렇게 바꿨잖아요. <웃음> 어 무식해, 어 무식해. 음. 음. 음. 이자에 초반에 리모델링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대가스럽고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좋아. 앞으로도 힘내고 열심히 살자. 어 고마워요, 음. 폴리스. 괜창수님 아니 근데 속상하겠다, 너. 왜요? 음. 음. 그렇죠. 맞아.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음. 습니다 제가 눈물좀 많거든요. 아라 언니랑 저랑 같이 고주파 마실 때 지금 언이 말해주더라고요. 이 음. 프로그램. 저살 63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잠시간 빼기가 안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데요 7kg 빼셨요 56g 나가요 음, 찍도록 음. 빼셨어요 아 윤곽 뺏을 때 제일 많이 빠졌네 맞아 55kg 1 6 0 성형이 다이어트더라고요 음, 조금 많이 써요 감사합니다 화양세상 이상해요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성형이더라고 해야죠. 나 자꾸 안 아, 다시 틀릴래? 진짜? 성형이 다이어트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성형이더라고요. 여러분, 아 가장 큰 성형은 다이어트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보통? 맞네요. 오늘 왜 이렇게 저 약간 고장 났죠, 여러분. 죄송해요. 원래 고장 났어요. <웃음> 어머, 어머, <웃음> 그게 니네 매력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뭔가 나사가 빠져 있어요. 제발. 아니 한 분씩 보면은 아. 무식하다. 하긴 똑똑한 것보다 낫다 형아 어 <웃음> 음. 아니 공연하는데 저기 테이블이랑 금 제가 노래 불러달래서 노래 불렀는데. 응, 음, 친구예요. 아 친구 아니에요. 계속 저를 자꾸 웃기는 거예요. 아 어, 어떡하냐면 저 사람에 저 너만 찍어요. 아 저한테만 그렇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고 나갔는데 저보고 이렇게 오래요. 야 잠깐만, 봐 잠깐만, 봐 했는데 갑자기 어, 방송 나가져서 아. 어, 장갑 날 방송 좀 나가. 아니 저 사람이 전도 꽂치셨어 어, 지힘은 너만 찍어요. 어, 그래서 예 음. 너만 찍는 사람도 있어. 네 발만. 어? 네 발만 찍. 찍는... 어! <웃음> 싫어요. <웃음> 왜요? 겸손 <웃음> 아니에요? 지현우님 저 위에 세명 있어요. 언니만. 아, 아 그래서 또 속상하시겠다. 음. 맞네. 귀여워. 유자, 응, 어, 백치미, 백치미가 있어요, 연애. 어 아요? 닮았대요 유자, 많이 들었어요. 저 연마예요. 무식해요. 요번 <웃음> 뭐, 용어를 안안 쓰는 게 나은데. 지단이뭐 쓰려고 한참 막 해요 예, 뭐라 말해야지 맞아 저번에 양날의 검 얘기했다가 또 맞아 무식히 털어놨었죠 아, 양날의 검 어쩌다 썼더라아 지방이식 제가 여기 러브핸들 지방 흡입하고 골반에 넣었어요 근데 지방 흡입한 데는 살 찌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골반에 지방이식한 데는 살, 빠지, 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양날의 검이다 했는데 어머 무시기 탈이 같았어요 괜히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트젠이 <웃음> 그 어디죠? 다들 여성성 이분 언니가요. 감사합니다. 갱갱이슈누니 주무세요. 아. 피곤 피곤하신가봐요. <웃음> 피곤하네요.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조심히 자세요. 네둘다 몸매가 이뻐요. 어우잘 아름다워. 언니 이뻐. <예뻐. 웃음> 키도 건칠해서 저는 뭐, 키도 몇에요 77입니다 딱 70이어서 77? 네 그럼 너네 뒤로 7cm 차이나? 네저 네. 비비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야 혜일이 또 쓰면 또일 15cm? 15cm? 어. 얘도 그렇게 보이는데? 10cm여 저희가 헤일이안 질렀다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맛있다 음, 그렇 저 이번에 붙임머리 2 6 인치예요. 허리 <웃음> 까오는 거. 음. 오른쪽 언니가 누구죠? 저요? 헤이즈 느낌이야. 어머 비비한테 욕먹어요 헤이즈 너무 음. 좋아하는데. 걔는 헤이즈 따라서 노래도 부르더라. 맞아요. 잘해요. 저 헤이즈 하면 음. 당분 욕 먹어요. 비비한테. 음. 근데 저 다들 긴 머리가 이쁘다해서 다시 머리 붙입니다. 너도 귀가 되게 얇구나. 맞아. 귀 얇. 아 해수 언니 보셨어요, 여러분? 네, 봤어요. 나 오셨어요? 어. 응. 너무 착해요. 그럼... 착해요? 네. 네, 해수 언니 착해요. 음, 이집 너무 맛있어요. 너 맛있어. 나도 이거 하던 해막 보기. 그렇게 말안 하고 먹어도 돼 괜찮아 이제 안 먹는 거 아닌데. <웃음> <웃음> 어머 몽키님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몽키님. 이소라 항신의 오유나요. 알았지 그냥 다 이뻐요. 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근데 눈물 너무 이뻐요. 거. 어 진짜요? 아 해수하는 춤 하고 너무 착해요 응. 해수는 착하죠 춤도 어, 진짜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해 맞아요 거의 다 외웠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거야? 아, 다 외웠어요 거의 응. 네일시, 아라비아, 인디아 레이저베고니 혜수? 네호미개수 말하는거야? 네 혜수 말하는거야? 네 혜수 말하는거야 춤을 네. 춰요 네. 근데 네. 넨시 낸시... 낸시... 아랍비안다 외웠어요 다외어요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 커피 <웃음> 음기네 음비 잘해요 음비요 잘해요 음비 아라비안 잘해요 디테일도 막 크게 건드릴 거 없이 힘차게 약간 세게 세게 하면은 무대 소으로될거 같아요 음. 저기요 그뚱뚜루니그 네. 탑이 언급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직 안 돼요 어. 못 나가요. 어 타병급 어머.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그 저분 저 300초 시간 제한 주세요. 못시브리게 어머. 옐로 카드입니다. 그래요. 짜장 안는 게 어디예요, 맞죠? 짜장면 먹을 뻔했어요. 맞죠뱀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래도 방송을 오래 보셨으면 타병급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죠? 조심해주세요. 아이기도 음. 뚱뚱하네. <웃음> 유자 공연 잘해요 저 부드러워지고요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유자 공연 진짜 잘해요 저 그.. 공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웃음> 어, 그건 지... 저 초반에 봤잖아요 춤추는 걸 누구누구 누구. 유자, 유자 말하는 거죠? 네 유자랑 저랑요 유자 초반에 비해서 진짜 잘해졌어요 아 초반에 비해서? 네 초반에 웬만 로봇했는데요 음... 나도 열심히 못 가기니까 그자체하죠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웠어요. 지금 강목 같죠.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강철 로봇이었어요. 상체가 뻣뻣하더라고요. 제가 영상 노려보는데 <웃음> 얘는 야채를 안 먹어. 보여요? <웃음> <뭐야요? 웃음> 어머. <웃음> 여러분 잘 보시면 유자님 야채 톡 <웃음> 걸리고 몇만.. 얘 야채도 먹어 야채를 안 먹어요 지금 어,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카메라 엄청 먹어야요음 카메라 진짜 좋아요 네 장윤정 님 그러시죠 아라 님 이러시는 가수 장윤정이에요 어 진짜요? 네. 진짜요? <웃음> 아니 우리 해운대 연거 오빠는 아까 가수 됐고 온다더니 왜안 와? 오빠 말 듣고 와요. 연가 오빠 언제 말요 김치도 잘안 먹어요. 언니 야채 안, 먹... 안 먹으면 오은영 선생님 부를 거예요. 라라서. 안 돼요. <웃음> 김치는 먹어요. <웃음> <웃음> 손택볕표시입니다아 주차 자리가 없대요. 오늘 좀 해운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야, 저 사람 왜 있는 거야 여기? 누구야? 어, 나 지금. 못하겠네 지금. 지금. 지운지 쪽에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앉아 있으시던데. 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아니 저 입술 바랐다가 지금 먹어서 다지워졌어요나 지금 교정하고 있어서 지금 살짝 입이 들어갔어요 나 넘칠 거야 응제 응. 노래를 열심히 하긴 하죠 맞아요. 말이야 거의 슈퍼 <웃음> 쏘시면 제 노래를 <웃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놀러오세요. 재밌어요. 어머 유자 드디어 김치 먹는다. 막 아, 김치 그래서 먹고 있었어. 잘한다 잘한다 유자. 그 저기 그 앞에 회색 자켓 저 입은 사람은 왜 저뽀저게 서 있는 건데. 아니어 그래 아침에 대인들 시장 앞에서 빨리 인사하고 싶었는데. 지가로 옷이 안 빠졌네 진짜. 주님? 야 너무 거슬려. 감사합니다. 아, 난 너무 너무 거슬려 저런 거. 아, 진짜요, 언니? 응. 너는, 네. 넌안 거슬리네. 아니, 저는 그냥 아시는 분인줄 알고 음. 한두번세번 번 정도 계속 카운터에서 앉아 있으었거든 저분. 음. 지금 저기 갈그 회색 이거. 어머, 맞아. 너 너무 너무 거슬려 저금조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시는 분인줄 알고, 아, 그냥 뭐. 음. 난 몰라요. 아, 그래요? <웃음> 어, 뭐, 아추전 언니랑 아기서 오빠랑 친하신 분. 아니, 안 친해요. 아, 아, 난 진짜. 알지도 못해요. 저분한테 손이 없었을 때는 그냥 카운터에서한 3시간 앉아있으셨나 왜 그러실까? 이짜야보쌈이 맛있어 족발이 맛있어 전 족발이요 전보쌈이요 아, 그럼 족발 뼈나 뜯어요 그건 어, 뜯어 <웃음> <웃음> 어머 가셨네 가시네 저, 저만 지켜만 오빠 가시네 아 필로 먹고 필로 아요 안녕히 가세요 오빠 음 음식 조금만 주세요 먹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러니깐요 맞아요 야 그거는 다리로거 뭐 무게도 되겠다 그지 토마호크 나... 음. 같아요 어머 저걸로 머리 떼면 죽어요 근데 저 승목은 보톡스랑 그 뭐야 실? 실 넣었어요 20줄 20줄 오, 전 이번에 이제 민곽한 지 3개월 돼서 을세라할거 같아요 저수기적으로 맞고 있었잖아 너네 둘이네 너는 유자가 이쁜 것 같아 너가 이쁜 것 같아 진짜요 봤잖아요 얼굴을 너는 아라가 이쁜 거 같아 네가 이쁜 거 같아 아라 언니요? 근데 저는 윤곽만 융공? 했는데 눈코는 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사실 아라 언니는 왔을 때부터 이뻤어요 처음 면접 왔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진짜요? 어, 그럼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웃음> 진짜? 예! 내가 네가 먼저 면접 보지 않았니? 제가 먼저 보고 제가 늦게 들어왔죠 호주 간다고 면접은 제가 훨씬 빨리 봤어요 처음부터 빨리 봤을 빨요제가제일 빨리 월1 2 1 2 12월 12월 12월 12월 1 2 얘는 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아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2 아 부자야 거절치면 안 돼. 너 나한테 계속. 아니 아파요. <웃음> 언니, 아파요. 술못쉬겠다물좀 갖다 줘. 아 그자. 내물 갖다 달라고도 했었나 보네요. 아저. 물녀 갖다 달래서 못일 나겠다고 했는브앤드데 그 아. 네. 러브앤드 진짜 아팠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아어 호통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죠? 렇 아무튼 너는 다... 한 번씩 약간 유식하게 하려고 막 그런 걸 쓰는 것 같은데. 음. 언니 어디서 그대로... 들어보고 써봐야무좋아 제대로 들어보면... 들었어야지. 자꾸 너무 이프로씩 부족하게 거데 약간 요이프로 부족하게 듣고오네요 그죠? 너무 듣아요 이거 아요이프로 부족하게 이거 너아요이요 이거 아요 이거 너아요아요요 이거 너무 요 이거 너무 좋요 근데 살다 뜯었어요. 음. 뼈 있잖아 안에서. 도 음. 음. 뼈를 세워줘서 찍으면 졸라 맛있어요. 세워줘서 요요 음. 이거 뼈에 붙었던 살인데. 짜지 않을까? 괜찮아? 짜고 있어. 짜고 있어. 눈을 음, 떠보라 너넨 되게 귀엽다 둘다 <웃음> <웃음> 하긴 너넨 응. 둘다 귀여운 나이지 이자23 맞아요 저24 눈을 떠봐 이뻐지려면 좀 아파야죠 어우 좋다 <웃음> 맛있어? <웃음> 귀여워 이거는 찐으로 나온 텐션이에요 맞지? 네어 응. 좋다 야네몇 yeah. 살인데? 23살이에요 <웃음> 너는 몇 살인데? 저 <웃음> 24살 <너는 몇 살인데? 웃음> 너네 둘이 나이 합쳐 내 나이네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어. 너가 25년 살아야 나야 내 나이가 돼네가 <웃음> 23년 살아야 내나이거든 그러니까 들는니까신면이 그러니까 나네요 어.. 신간 나요? 내가 유자 나이만큼 더살아요 언니 나이 맞아요 근데 시간은 금방 가 맞아요 언니. 내가 진짜 너네 나이였거든 어제께 응? 데 하룻밤 차고르나 그렇게 되어어요 저도요 엊그저께 입사한거같은저 벌써 4개월 됐어요 응. 입사한지 저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지금 23살이에요 키가 어. 너무 빨라요 저 벌써 입사한지 4개월 됐다는게 믿기지가 응. 않아요 응. 엄청 빨라요. 너무 빨라. 뭐 쓰긴 쓰는데 좀 과하게 쓰네요. <웃음> <웃음> 리액션 로봇이죠. <있죠>? 자, <웃음> 아, 너 멀리 갔단다. <웃음> 우리 멘탈 그러니까. 다시 정정하고 다시 하나 해. 정정하고 멘탈 어차 맞아요. 저도 어제. 대사가 뭐였죠? 너무 멀리 갔다. <웃음>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유치원생에서 지금 손세세도 있어요. 음. <웃음> 맞아요. <웃음> 아니 안 와이 <어이> 없는데. 어머 <웃음> <웃음> <웃음> 한참 올라가. <웃음> <졸라니까>. 삼천 <3, 웃음> 명 보고 계시네. 한참 좋은 나이예요, 진짜. 맞아요. 모든 잘수 있는 나이잖아요. 뼈도 씹어 먹어 나이죠. 저는못 씹어먹어요 그 나이에 모델표도 씹어먹고 씹어 씹어 나이죠 아니 그 나이는 진짜 한창 나이야 유전 언니 실컷 즐겨 좀엄 즐겼어요 저 모든 거다쏟아부었어요저 즐기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응. 좋아요는 또 못다 쓸라. 고 좋아요만 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언니? <웃음> 기분이 좋잖아요? 어, 몇개 모아야 되는데요? 저희 한3 0분 보고 계시니까 한 2,000분 정도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 기분이 가 어. 좋을 것 같은데? 590개밖에 못 모았대요. 여러분, 천, 1,410명, 10분만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럼 2,000개예요? 네. <웃음> 음, 어찌 또 좋아요가 어찌 또?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웃음> 아, 여기남안 보여요. 니까 눌러주세요. 자, 나 콜라 마. 콜라에서 짜장 맛이 나요. 어머, 고마워. <웃음> 누굴 짜장 시킬까? 아, 짜장면만 나요. 진짜 콜라. 진짜요? 제가 한번 김이 성공해. 아니, 아니,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아, 어머, 먹고, <웃음> 먹고 싶어. 로인을 확인해 보려고. 먹고 싶어요. 그냥 먹고 싶면 먹고 싶어. 싶어 달라 그래야지. 김이 성공해드릴게요. 김이 <웃음> 내가 다 먹고 죽었는데, 이년아 <웃음> 어 저도 승모근 보톡스 맞았어요. 일주일 전. 김희상공아 예? 독 들었네 죽었어요 죽었어? 어, 사례드릴 뻔 어, 독이 사례드릴 뻔 다행히 독은 없네 독이 사례드릴 뻔 독이 사례 웃기겠다 사극에서 사랑먹고 죽으라 했는데 어머. 어머. 사례드운대 연관님 진짜요? 돈좀 뿌리고 놀고 싶다. 단편드편. 날씨. 꺼내는 거 아니야? <웃음> 아론이도 내 살았다. 맞아 꺼야 되저 차요. 단편드 라이터 있어? 음. 유 내가 그 라이터 없어? 단편드편. 이네 집에서 그 잔뜩 는 그런 거. 아니, 언니, 방에서 방에서 나진데안 편? 국다라 미안해. 네. 오, 다행이다. 어, 찾았어요. 나가서 피니? <웃음> 네, 저, 너 방에서, 너 방에서, 방에서 피지 않아? 다용... 안 돼, 언니. <웃음> 언니 방송이잖아요.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안 돼. 지금 얘 빨라 그랬던 거야아 예! <웃음> 조심 안 하니? <웃음> 지금, 안 돼, 인연아. 어머, 저희 갔다 오겠습니다. 점심에 계세요, 아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빨라 그래요 왜? 지금. <웃음>